Don't know what to call it. It's 안녕하세요. <웃음> 지금 일어난 지얼마안돼서 약간 비몽사몽한데 <웃음> 일단 선크림까지 발라준 상태에서 파라뷰쿠션을 발라 줄게요. 한창 샀을 때 정말 잘 썼던 제품인데 벌써 거의 다 썼어요 정말 이코 옆에 끼임이 별로 없는 게 너무 멋어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카메라를 바꿨습니다 진짜 유튜브를 엄청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꽤 오래 했단 말이죠 근데 카메라로 한 번도 안 바꾸다가 진짜 큰맘 먹고 바꿨는데 어떤가요? 화질이 조금 좋아진 것 같나요? 이걸로 사실 영상을 몇번 찍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진짜 큰돈 주고 샀는데. 그래가지고, 아 팔아버릴까 생각하다가 다시 마음을 다섯고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런 거겠죠? 컨실러로 근데근데 얼룩덜룩한 걸좀더 칠해줄게요. 오늘은 제가 진짜 자주 하는 간단한 데일리 메이크업 겟레디를 찍으면서 조금 수다를 떨어볼 건데 제가 사실 이 유튜브는 옛날에는 이걸로 뭐 광고도 하고 수익 창출이 됐던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아예 광고를 아예 안 하고 있거든요. 헤어이 짧아서 광고가 많이 안 들어오기도 하고 뭐 아무래도 광고 같은 거는 이제 광고주 컴포도 받아야 되고 어느 정도 이제 표현의 제약이 있잖아요. 풀포스그 파우더를 한번 쓸어줄게요. 그렇다고 돈을 막 엄청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진짜 소액인데 그거를 받으면서까지 하면은 안 그래도 유튜브 열심히 안 하는데 더 하기 싫어질 것 같아서 진짜 그냥 진짜 취미요? 와 완전 힙팬이다 그죠? 오늘은 어디를 나갈 거냐면 카페에 가서 업무를 할 건데 방대 옆 쪽을 꼭 눌러줍니다 얼굴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분 탓인가? 그래서 요즘 쉐딩 진짜 열심히 해요. 원래 눈썹 결을 따라서 그어줍니다. 이게 제가 백수가 된지 5개월 됐어, 대박. 거의 반년이잖아요? 놓치면서 느낀 게 진짜 내가 소속감이 없던 게 가장 큰 문제가 되요 내가 회사라는 집단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어디에 속해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이게 약간 나는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할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진짜 늦게 일어나거든요. 이거 정말 극혐인데 거의 10시에 일어나요, 맨날. 근데 내가 또 잠을 많이 자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통 4시, 5시에 잠이 들거든요. 진짜 아무리 자려고 발버둥 쳐도 그 이전에는 잠이 안 들어요. 그냥 문만말똥말똥 뜨고 뭐책 읽고 유튜브 보고 이러다가 4, 5시가 되면 은 스르르 잠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생각만 많아지고 너무 안 좋은 습관 같아서 좀 생활 패턴을 바꿔보고자 일주일에 세번은 카페에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뭔가 나한테 정해진 스케줄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늘 너무 나태해지는 기분이라 그래서 출근을 하는 김에 준비도 할겸 메이크업 영상도 오랜만에 찍어볼 겸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상태에서 완전 제가 좋아하는 어퓨 스키이 브로우 컨실러 이걸로 전체적으로도 앞머리부터 슥슥슥 톤도 맞춰주면서 좀 진한 부분들 정리를 해줄게요. 이게 진짜 좋거든요? 눈썹 잘못 그리시는 분들도 대충 그려놓고 이걸로 쓱쓱쓱. 긁기만 해줘도 눈썹이 확 퀄리티가 있어 보여가지고, 요 사놓고 한 번도 안 보여드렸던, 투페이스드 시나몬 베어 아이 치크 팔레트. 컬러가, 이렇게 빨갛고, 보라색, 붉으리, 붉으리, 이런데이 중에서도 데일리로 쓸만한 컬러들이 꽤 있거든요. 그냥 이 앞에 카페를 나가는 거니까 좀 진짜 데일리 느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붉은기가 살짝 들어간 팔굽기 컬러로, 쌍꺼풀 라인 위주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잘살 풀어줄게요. 발색 진짜 세지 않나요? 투페이스드는 진짜 쌍꺼풀 라인을 강하게 발색한 다음에 아무것도 묻지 않은 브러스로 이렇게 슬슬 풀어주면 됩니다. 이런 밑도 똑같이 그다음에 이펄 컬러 중에 되게 오묘한 컬러가 있어요. 컬러감은 되게 차르르하고 꼭 체리콕 보아을 이거를 쌍꺼풀 라인 위주로 살짝콩 얹어줍니다. 정말 음영 똑딱 섀도우 간의 경계는 밝은 컬러로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섀도우는 끝났고 뷰러로 속눈썹을 찍어줄게요. 데이제크 마스카라 키스미 마스카라 뺨치는 완전 바짝 올라가잖나요 속눈썹도 엄청 길어지고 카페에 가서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일을 하냐면 제가 백수기는 하지만 그래도 돈을 벌고 있거든요. 제 지인들이 그런 거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저보고 무슨 돈으로 생활을 하냐고. 아이라이너는 펜슬 아이라이너로 눈꼬리 길이를 살짝만 늘려줄게요. 원래 퇴사했을 때의 계획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를 정하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적은 돈만 가지고 버티기에는 너무 불안정하고 짝스러운 지출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우스 200년 된 초코가게 이 컬러로 언더에 음영을 줄게요 이거 진짜 유명하지만 언더 음영 주기에 정말 최고예요 그래고 제가 흔돈는못 벌어도 어느 정도 생활비는 벌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중에서 대부분은 실패가 했습니다 약간 인생의 쓴맛 봐버리고 하나 딱 성공한 게 있거든요? 나머지로 애교살도 그게 크몽인데 크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저도 시작하기 전에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약간 재능 판매 사이트? 아까 요 블렌딩 해줬던 컬러로 애교살 위에 발라줄게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주로 팔잖아요. 여기는 약간 자기의 기술이나 서비스를 파는 건데 들어가 보시면 진짜 카테고리가 엄청 많아요. 전자책도 있고 지식 노하우도 있고 디자인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기획도 있고 진짜 너무너무 많고 정말 회사를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거기서 하나쯤은 파실 수 있는 게꼭 있을 거거든요. 펄은 투페이스 구입하면서 같이 온 골드 펄을 사용해줄게요. 눈두덩이 살짝 찍어주고 저도 제가 원래 하던 일이 마케팅, 기획, 촬영 이런 쪽이어고 그런 거 위주로 팔고 있는데 저는 이게 진짜 팔릴 줄 몰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크몽에 들어오는 트래픽 양이 진짜 엄청나고 정말 구매가 너무 쉽게 일어나요. 홍보를 하지 않아도 이미 트래픽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하여튼 밑에도 조금 발라줄게요. 제가 그걸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완전 용돈머리 수준으로 벌었는데 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가 쌓이고 리뷰가 쌓이니까 재구매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어느 정도 실력이나 이런 매뉴얼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응, 그래가지고 요즘은 진짜 회사 다니던 거랑 비슷하게 벌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 큰 액수는 아니지만 모아둔 돈으로 백수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마음에 그런 안정감이 생기죠. 제가 몇달 만에 지금 딱 천만 원 넘게 벌었거든요? 천만 원이라고 하면 되게 커 보이지만 몇달 치가 쌓인 거기 때문에 월 벌었던 돈으로 치면 그렇게 많이 벌진 않았다는 거 하지만 이제 저는 거기서 아 이게 부업으로도 돈이 벌리는구나 약간 이거에 대한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말고도 내가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이 한두 개, 세 개, 네개 이렇게 되면은 내가 영원히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 크몽 일을 하루에 2시간, 3시간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회사 다닐 때처럼의 시간이 드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회사는 내가 하는 일에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봐도 월급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제 크몽에서 일하면 물론 수수료가 20%나 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버는 만큼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 립은 옛날에 랄라블라에서 샀는데 제형 대박이다 하고 샀던 거거든요. 오랜만에 써는데 색깔이 너무 예뻐. 약간 플럼키 살짝 도는 핑크 컬러인데 지금은 되게 촉촉해 보이잖아요? 조금만 지나면 마르면서 되게 매트하게 픽싱돼요. 그리고 진짜 오래 가고 지금 마르고 있다. 그리고 여기 끝에가 글로스예요. 자세히 보시면. 그래가지고 촉촉 립 연출하고 싶은데 이거 뒤에 뚜껑 따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다 픽싱이 돼가지고 완전 매트하게 쫙 발라붙고 글로스를 살짝 올리면 요런 요런 느낌입니다. 저 메이크업 거의 끝났군. 코음영을 줘볼게요. 요즘에 짙은 컬러로 끝까지 코끝은 꼭 v 자로 저는 효어 좋은 편이에요. 끝이 동글동글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제 영상 보시면 저랑 같이 회사를 쉬시고 있거나 출진생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꼭 한번 그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사실 처음에 하기가 조금 진입장벽이 있고 아 진짜 편릴까할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거 진짜 제가 해봐서 아는데 처음에 시작하는 게 진짜 어렵지 하고 나면 정말 익숙해지면 별것도 아니고 그걸로 이제 내 수익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너무 좋잖아요? 블러셔는 에티드하우스 러블리 쿠키 블러셔 이것도 핑크끼가 살짝 들어간 건데 흰키도 많이 돌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너무 핑크핑크해지지 않게 살짝 그래가지고 오늘은 카페에 가서 큰몽에 일 들어온 게두 개가 있거든요. 그거를 먼저 해치우고 제가 요즘은 또 스마트 스토어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목걸이를 팔면서 해봤는데 그때 너무 제대로 못했던 게 약간 후회가 남아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진짜 전자책도 엄청 잘돼 있고 유튜브에 강의도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회사에서만 매여있지 마시고 여러 가지 한번 배워보시고 도전도 해보세요 저도 처음에는 진짜 하지 말까 귀찮은데 그랬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그거 한다고 내 인생을 막 걸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실패하면 내 인생이 망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진짜 본전이다 이러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 수 있는 걸 드립 조금만 음영을 더 줄게요. 저도 초반에는 진짜 아, 벌써 8월이잖아요. 원래 다간것 같고 나뭐 했냐 싶고 회수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었었는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아직 진짜 5개월이나도 남았고 지금부터 시작해도 바뀔 수 있는 게 정말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알긴 아,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메이크업은 끝냈습니다. 이게 정말 제 데일리 메이크업이에요. 이제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머리도 해줬고 옷은 제가 좋아하는 이런 비스티엘을 입어줬어요. 아 그리고 손톱 이거 영상에서 자랑하고 싶었는데 손톱 짱 예쁘죠? 이거 받은 지꽤 됐는데 제 친한 친구가 소개해줄 샵에서 받았거든요? 근데 바디가 저 태어나서 이렇게 길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길어도 진짜 한나도안 불편하고 타자 치는 것도 너무 잘 돼가지고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길러보고있어요 이런 유니크 네일 받으실 분들은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머리랑 옷도 입었으니까 얼른 카페를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